네, 안녕하세요 보안카메라 안전도우미 강종원 입니다 전번에는 건전지를 이용해서 이 경광등을 움직였는데 오늘은 이 시거잭을 이용해서 경광등 램프가 켜지는 거와 사이렌이 울리는 거를 간단히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차의 12볼트 시거 잭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온 오프가 되는 것이죠 온 오프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선 이에요 어, 참고로 12볼트입니다 후리볼트 24볼트 까지 가능은 한데 일단은 12볼트에요 그리고 선이 다소 약해요 사실은 이거 어떤 모르는 사람도 이거 220에 꺼지면 큰일납니다 12볼트 그리고 참고로 5볼트짜리도 있어요. 근데 5볼트짜리는 이 기기에 꽂으면은 이 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제가 이걸 수축튜브를 이용해서 완벽하니 이 미제 선을 연결해가지고 약 4, 5 m 정도로 지금 연장 선을 지 연장 케이블을 연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직접 어, 제작한 이 시거잭을 이 자동차, 자동차의 이와 같이 12V 또는 중장비나 외제차는 24V까지 있어요. DC 24V에 제가 직접 DC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꼽았습니다. 꼽습니다. 자, 꼽았고 전원을 on 버튼을 누릅니다. 불이 들어왔죠. 네. 이와 같이 작동이 되고 스톱 이와 같이 작동이 되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온오프 버튼인데 빨간게 볼륨 조정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무선 리모컨은 5m 이내에서 가능하고 세팅용입니다 이게 원격에서 조정하는 건 아니에요 3m 나 5m 이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전원을 넣고 관지. 자 관지 스톱 전기됐습니다 오프 그 다음 켜봅니다 이 오프 버튼을 누릅니다 네 켜졌죠 그리고 이 볼륨입니다 볼륨을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볼륨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음이 이 사이렌음이 커집니다 지금 저는 희 참고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적게 에 만들어 그리고 완전히 볼륨 보륨 마이너스 볼륨을 죽이면 이 램프만 이렇게 작동이 되겠습니다 이 램프는 일반 램프하고 달리 고성능 램프입니다 그래서 휴도가 굉장히 좋아요 멀리서까지 이게 에 보입니다 4km, 뭐 8km까지 보인다는데 4km면 은 비행기 할줄로 끝이죠 굉장히 멀리서 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면 시거잭 12V 시거잭 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 배선 연결을 해서 중장비나 뭐 단포 차량이나 페이로드나 굴사키 크레인 여타 등등 위험 그 중장비들 있죠 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지게차도 요근래 들어서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시거잭을 이용해서 이 배선이 약4 5 m 합니다 그래서 4~5m 연장선을 연결해서 시거잭에 이렇게 꼽으면 꼽고 o 오프만 누르면 작동이 되고 o 프 f 를 누르면 꺼지고 o 을 누르면 이와 같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거잭을 이용한 경광등, 사이렌을 작동해 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